안녕하세요 블로기포 가영입니다. 오늘 새벽 중에 ETF 관련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시각 2 2일에 CBOE 비트코인 ETF가 신청한 베네겐솔리드 x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SEC가 해당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제가 이번에 SEC가 발표한 공식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법의 19b-2b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고려 중인 비승인 사유에 대한 근거를 통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본법의 6b-5항에 따른 규칙 변경 제안의 일관성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증권거래소의 규칙은 부정적이고 조작적인 행위와 관행을 막고 공정하고 공평한 무역원칙을 장려하기 위해 그리고 투자자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의 피해를 고려하며 또다시 결정을 반려한 듯 보입니다. SEC는 아직 CBOE 비트코인 ETF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제한된 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EC는 이미 제출된 1,400여 건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하며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네겐솔리드X 측은 지난 6월 6일 처음으로 ETF 출시 승인 신청을 냈었죠. 그러나 SEC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가격 조작 및 대중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연기해 왔습니다. 이는 SEC의 명령이 발표된 지 21일 후 의견이 연방관부에 게재되고 반론은 그날로부터 35일이 걸립니다. 네, 새벽에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사실 SEC의 ETF 승인 연기가 코인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코인마켓값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등등 모두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 리플도 8월 이후 처음으로 500원 선을 돌파하며 3일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시장은 오히려 약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SEC가 베네겐솔리드엑스 ETF를 또다시 연기했다는 뉴스가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SEC가 ETF를 연기했을 때 암호화폐 시세가 일제히 급락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시장 참여자가 ETF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ETF 승인 연기로 인해 투자자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11월에 있을 백트 출시 등의 요소로 관심이 옮겨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국 월과 최대 은행이며 반 비트코인 금융 공룡으로 알려진 JP 모건이 백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개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암호화폐 시장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브라이언 켈리가 백트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기 위한 규제하에 허가된 저장고로 간주가 되고 있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또 규제당국의 승인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암호화폐 상용화에 대한 관심도도 역시 높아지신 것 같은데요. 리플의 경우도 최근 엑스레피트의 출시를 발표한 이후 시세에서 크게 반등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암호화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ETF에만 집중되어 있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인포는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